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키입니다 오랜만에 관심이 조금 쏠리는 새로운 자전거 출시 소식이 있어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미니벨로 브랜드인 브롬톤에서 정말 보기 힘든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했다는 소식과 포장도로 비포장도로를 모두 달리는 자이언트의 그래블 바이크의 출시 소식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판방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브롬톤의 새로운 라인업인 p 라인의 출시 소식입니다. 브롬톤은 색상을 제외한 디자인의 변화나 스펙이나 소재의 변화 편의사양을 제외한 기능상의 변화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p 라인은 뭔가 변화가 많습니다. 우선 프레임은 스틸과 티타늄입니다. 탑튜브인 메인프레임과 시트포스트는 스틸 소재고요. 뒤쪽 삼각부분과 앞포크에는 티타늄을 적용한 것인데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티타늄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 덕에 무게는 기존 티탄 프레임보다 약 700g 정도 낮아져서 라이딩 성능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자체의 충격 흡수 성능으로 인해서 스틸 소재로만 제작됐던 것보다 승차감도 높을 것이라는 게 브롬톤의 설명이네요. 서스펜션 블록도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되어서 페달링 힘 전달력은 높이고 핸들링 성능도 좋아질 거라는군요. 이 부분은 꼭 시승을 통해 검증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만 말 그대로라면 주행 성능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어비는 4단입니다. 기존의 티타늄 제품의 2단 기어비보다 약 60% 향상된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단보다는 고단 기어비를 향상시켰다고 볼수 있겠네요. 기어비만 바뀐 게 아닙니다. 변속을 담당하는 변속기와 뒷바퀴의 허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게가 약 60g 정도라는군요. 크기도 크고 꽤 묵직해 보이는데 자전거를 접을 때도 간섭이 없도록 세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변속력도 세심한지 궁금해집니다. 뒷바퀴어브는 탑승자의 무게와 노면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갖추고 바퀴가 최소한의 마찰로 부드럽게 구동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면 상태와 라이딩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며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재밌는 건 육각 렌치로 풀수 있는 새로운 엑슬타입과 행어 마운트를 적용해요 정비와 관리가 수월하다는군요.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개인적으로 요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지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지휠은 브롬톤을 접어서 끌고 이동할 때 사용되는 보조바퀴인데요 기존보다 크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 끌고 이동하기가 편할 것 같긴 한데 내구성은 잘 받쳐줄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자이언트의 그래블 자전거인 리볼트 출시 소식입니다. 먼저 자갈이라는 의미의 그래블은 하이브리드나 투어링 바이크처럼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모두 달릴 수 있으면서 유유자적이 아니라 스피드에 더욱 집중한 자전거의 장르입니다. 허리가 세워지는 편안한 포지션보다 로드 바이크와 유사한 스피드 포지션을 설계하고 구동계도 평지에서의 속도 또한 어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기업비를 탑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노면을 달리면서 날렵한 퍼포먼스까지 가능해야 하므로 무게는 가볍고 조향성이 민첩한 것도 특징이죠. 자이언트 리볼트는 그런 면에서 그래블의 기본성능을 잘 갖춘 제품으로 보입니다. 비비의 높이가 그러니까 페달이 위치하는 축의 높이가 기존보다 1cm 낮아지고 헤드튜브 각도가 약 1도 정도 높아졌죠. 그리고 더 길어진 리치와 짧은 스템이 조화를 이뤄서 레이싱 포지션 에서의 공격적인 속도감과 함께 민첩한 핸들링도 얻을 수 있게 했네요. 재밌는 건휠 베이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립칩이라고 하는 휠 베이스 조절 칩을 드랍바웃에 설계했는데요. 플립칩 위치 변경에 따라 휠 베이스 길이를 최대 1cm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속을 높이려는 구간에서는 짧은 휠 베이스로 장거리에서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긴휠 베이스로 변경할 수 있으니 라이딩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자이언트가 늘 그렇듯 시트 포스트는 디퓨즈 타입입니다. 원형의 단면을 칼로 스 짝뚝 자른 것처럼 뒷부분이 평평한 알파벳 d자를 닮았는데요. 충격이 발생하면 시트포스트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이언트의 웬만한 모델 에 적용됩니다. 근데 시트스테이와 핸들바에도 디피즈 타입이 적용되어서 전체적으로 수능성을 높인 효과를 주었네요. 그렇다고 서스펜션 정도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페달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자전거에 온전히 전달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능성을 올린 설계구조라서 실제로 거친 노 조면에서의 과격한 라이딩을 해봐야 디퓨즈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알수 있는 정도라는 점 입문자분들은 꼭 참고해주셔야 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신제품 자전거 두가지 소개해드렸고요 가격대는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